<laughs> A few moments later. y e e e 아 역시네. 팔릇키다이 어? 아. <웃음> 아. 아. 멈춰. 네 아. 멈춰. 안 아우, 괴돌리다. 조심한데 뭐지? 깜짝이야. 파이이 장비를 정지합니다. <웃음> 안되잖아. <웃음> 정지시켜수 <웃음> 없어. 안돼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왜 이거 오마이이사람로 우리야. 뭐야. 이게 아거 나. 준다, 나온다. 어, 나 엄청 세, 엄청 세. 오. <웃음> 엄청 세. 기 Here's Johnny. I'm joking. Okay. 대 어, <TVsRadio> 자, 려 하나, 간다나렘나렘오하 이리 꺼 cool.